네, 일단 여러분들께서 쇼핑몰을 시작을 하실 때 쇼핑몰을 기획하시고 할일 리스트를 점검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쇼핑몰을 초 처음에 시작을 하신다 라고 하신다면 아무래도 쇼핑몰의 이름을 정하는 브랜딩 이라는 부분부터 시작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쇼핑몰의 이름은 사업자의 이름과는 다릅니다 사업자의 명은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말 그대로 컴퍼니 아이덴티티 회사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 쇼핑몰의 이름은 브랜드의 이름 브랜드 아이덴티티에서 bi 라고 부릅니다 쇼핑몰의 이름은 고객들이 쉽게 기억을 하고 익히기 좋은 한글 이름으로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쇼핑몰도 어느 정도의 사업계획서는 좀 작성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쇼핑몰 역시 작은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또 커지게 될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시작하려고 하는 쇼핑몰에 대한 고객의 분석이라든지 어떤 상품을 판매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전략을 가지고서 판매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손 분기점은 어느 정도에 넘어갈지 이런 것들을 좀 사업계획서로 먼저 작성을 한번 해보시는 걸좀 추천을 해드리고 그리고 타겟을 설정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타겟이라는 것은 내가 팔려는 물건을 어떠한 고객이 살것 같다 좀 좋아할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시면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아이템, 카테고리 한마디로 메뉴로 사용할 카테고리들을 만들어보라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께서 판매하시려는 상품이 지금 현재 카페24로 쇼핑몰을 만든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브랜드 쇼핑몰을 만든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쇼핑몰을 만든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카테고리의 특화성을 두고서 여러분들 쇼핑몰을 운영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카테고리에 따라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분류 상품의 메뉴, 쇼핑몰의 메뉴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메뉴들을 다른 회사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벤치마킹하셔서 미리 분류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쇼핑몰의 대표 이메일 계정은 광고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운영하실 때뭐 주문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대표 이메일 계정은 하나 정도는 따로 별도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캐치프라이즈라는 것은 내 쇼핑몰은 한 줄로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 같은 경우에 어, 쇼핑몰 이름은 리뷰 채널이라고 만들어 놨는데요 이 리뷰 채널의 캐치프라이즈는 좋은 스토리를 담은 상품을 판매합니다 즐겁게 만나고 좋은 것을 나누는 당신만을 위한 스토어 라는 캐치프라이즈를 만들었죠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어느 정도는 아, 리뷰 채널이니까 리뷰를 해주는 채널이구나 근데 어, 좋은 것을 나누려고 하는 거구나 리뷰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는 쇼핑몰의 컨셉을 가지고 가면서 상품페이지나 아니면은 뭐음 전체적인 디자인의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어느 정도 회계라를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만의 캐치프라이즈를 한줄 내로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브랜드의 소개라고 하는 거를 백자 이내로 작성하라고 하는 것은 쇼핑몰로 들어가게 되면 하단 부분에 회사 소개 의 메뉴가 있습니다. 회사 소개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여러분들의 회사의 소개를 적는 칸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디자인하실 때나 사이트를 개설해 나가실 때 빈칸 없이 여러분들이 채워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메인은 등록을 해 놓으셔야 여러분들 쇼핑몰로 고객님들께서 들어오실 때 훨씬 더 유리하게 브랜드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명함 이라든지 아니면 사이트 검색 등록 하실 때에도 이 해당하는 부분들을 다 이용해서 노출이 되게 됐습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부분들도 미리 미리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거를 2에서 3년치를 미리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카페24에서도 도메인은 판매를 하고 있고 관리가 용이하고요. 카페24 솔루션을 이용을 하면서 카페24에서 도메인을 구매하신다면 훨씬 더 관리하시기가 편하시겠죠. 하지만 카페24보다 조금 저렴한 곳을 이용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호스팅케어이나 단네인코리아를 사용하시는 것이 저렴한 편이기는 한데 관리하시기가 조금 불편하실 겁니다 가격의 차이는 1년에 닷컴 기준으로 22,000원이 카페24 그리고 단네임코리아 호스팅KR 같은 경우에는 만원 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는 1년에 만원 정도 나기 때문에 관리하시기가 더 편한 카페24로 하시거나 아니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하시려면 단네임코리아나 호스팅KR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해당하는 지금 내용을 말씀드리는 사항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워드 파일을 보시게 되면 그 파일 안에 이렇게 쇼핑몰 투드리스트라는 부분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작성을 해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작성을 하신 내용은 어, 했다라고 해서 여기 옆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작성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언제까지 이 해당하는 부분을 수행하겠다라고 해서 뭐 9월... 50일 50일은 없죠 30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날짜를 적어 놓으시고 관리를 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쇼핑몰을 하실 때 해야 하는 일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덟 가지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이종류많은 이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업무들을 언제 수행을 할지에 대해 가지고 뭔가 일이 쌓이는 기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날짜를 정리를 해놓으면 그날그날 해야하는 일들을 처리를 하면서 뭔가 조금씩 성장하는 그리고 작은 성공을 해나가는 느낌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금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뭐새 친구 이지텍스 등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요즘에 제가 쓰는 곳은 머니핀이라는 회사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비즈네비라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을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기장시간이나 어 세금 신고하시는 시간을 조금 줄여줄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 통장과 매입 통장 통장은 따로따로 따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은데 판매대금이 들어오는 통장 그리고 매입대금이 들어오고 비용 지출을 하는 통장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통장에서 매입 통장으로 여러분들이 금액을 옮겨서 활용해 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같고요 부가세 통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어느정도 진행을 하셔서 간이 과세자로 넘어가시면 일반과세자가 되시죠 그럼 일반과세자가 되시고 나면 은 부가세를 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목돈을 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부가세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 목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텍스에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꼭 등록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매입이라든지 매출 자료들을 만약에 신용카드로 사용을 하실 때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바로바로 바로 그 국세청에 전송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해당하는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돈을 썼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같이 사용을 하신다면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 세금 신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쇼핑몰을 운영하실 때는 위탁, 사입, 제조 등의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들 중에서 어떤 순서대로 진행을 할지 또는 비율은 어떻게 조정을 할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보시면 좋겠고 택배사를 정하실 때에도 우체국 택배가 가장 좋지만 우체국 택배는 굉장히 비싸 쌉니다. 일반 택배사에 비해 가지고 그래서 어, 저는 대한통운이라든지 아니면은 한진이나 현대 순으로 사용을 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현대는 롯데로 이름이 바뀌었죠? 네, 이런 순서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택배사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 문제가 되는 택배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상품이 자꾸 분실이 되거나 하는 택배사들이 있는데요. 그런 택배사와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더 좋고 직접 배송을 하는 거나 픽업 서비스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최대 3,000원으로 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 그 이하로도 일반적으로 어, 출고한다 그러면 2,750원부터 계약이 가능하고요. 요즘에는 부가세 포함해서 상품 판매량이 늘어남에 따라가지고 어, 택배비는 점점점점 점점 내려가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택배사에 따라가지고 도서상간 추가 배송비도 있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배송비 확인도 필수적으로 해주시고 자산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이상 무료배송 등을 이용을 해서 한번 들어왔는 고객이 하나만 사고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어,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택배 마감 시간은 어느 정도는 정해놓으시고 상품페이지에 몇 시까지 주문하면 당일 배송이라는 이벤트 이미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상위에다가 배치를 시켜주신다면 우리나라 고객님들은 굉장히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빠르게 오는 상품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문의도 언제 오냐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처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반품지 발지 송지 주소를 미리미리 작성을 해가지고 기입해 놓으시고 고객센터 전화번호나 그리고 고객센터 관리 등등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냐에 따라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항상 녹음이 되는 전화를 사용을 해서 어 070번호를 아톡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번호를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하게 되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만 전화 수신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외의 시간은 자동답으로 흘러가게 되고 해외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연결만 되어 있으면 무료로 통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070 번호로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웬만하면 전화 상담보다는 어 메시지 상담을 더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음 고객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어느 정도 텍스트 자료로 남기도 하고 나중에 증거자료도 남을 수 있고 요즘에는 비대면 시장이 너무 강해지면서 전화를 하는 고객들이 싫어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전화받기 좀 불편하신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웬만하시면 채팅상담으로 좀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상품기획과 관리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쇼핑몰 운영하실 때 고객의 혜택 같은 것들 그리고 매출관리나 그리고 SNS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지 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쇼핑몰을 운영하실 때에 좀더 체계화 있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운영 방향 그리고 운영 일정 같은 것들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고 제가 제공해드린 파일을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옆쪽에다가 날짜 같은 것들 입력을 해보시고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있으시거나 동업자가 있으시다면 같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나누셔가지고 업무 분장, 분장 같은 것들도 함께 분리해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